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드밴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퐁당 쿠키 집에서 협찬을 주셨어요 네 너무 다양하고 네. 쿠키가 너무 고요 같이 먹으려고 티코 달크도 준비하고 마실 거는 우유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나라 하 음... <웃음> 아이스크림이랑 잘 어울려 초코 좋아해서 초코 먹어보고 싶어요. 와우, 안에 다 초코네. 진짜 맛있다 좀 Okay. <sweak> 양이 너무 커서 벌써 배불러요 mondo. 감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봉당봉당쿠키집은 여러가지 메뉴가 더 많아요 아이 쿠키들이 너무 크고 맛있었어요 아이 남는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아 먹다가 생각하는데 사장님 아이스크림이랑 한번 드셔보세요 네, 정말 맛있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